구태 그 방을 쪼개는 것을 좋아하는 고약한 이유가 뭐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타경 2138 물건번호 7번인데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3-1호 예지 2003타운 89층 801호인데 이게 이제 8층 9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복층으로 해서 하층은 5개 상층은 네 개의 원룸을 만들었어요. 원래 상하층 합쳐가지고 다섯 개다가 이, 곡층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상층, 하층 따로 만들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이게, 이게 걸렸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불법건축물이 돼요. 불법건축물이 돼가지고 수월찮게 강제이행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제이행 부담금 내는 게 지금, 지금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봉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남양주에다가 이제 집을 갖다가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중공이 되니까 잠깐 눈 제가 눈깜빡 하는 사이에 한눈팔는 잠깐 파는 사이에 그 안에 그 마당에다가 열쇠를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사승이 받자마자 갈아, 갈아 버렸어요 집을 잘 팔려면 정원이 좋아야 된다고, 그 이제 차 열대 되는 데가 정원 만든다고 갈아 퍼놨는데. 여러분, 이 지금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거, 이 불법 건축 행위를 뭐 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외부에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말이죠. 일년에한 번씩 전부 항공 촬영을 나 합니다. 항공 촬영을 나 하는데, 항공 촬영을 했는데, 그, 항공 촬영에서 하면은, 그, 이 주차장하고 종원 만들어 놓은 거 같게 나오겠습니까? 틀리게, 틀게 나오겠습니까? 주차장은 그냥 세면 이렇게 매질매질하게 나오고, 종원을 갖다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지금 그걸 다 파헤쳐서니까, 아, 종원을 갖다가 만들면 당연히 위에서 뭐들틀리잖아요항공사진 찍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돼가지고 꼭이 뭐 강제 이행 부담금을 부게된다 아니 제가 하지 말라고 벌써 늦었어 벌써 파나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달 한 번씩 항공 사진 사 촬영을 다 하는데 그 외부가 저거 하게 되면 항공이 저기 이 불법 건축물에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내부는 어떻게 걸리냐? 내부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세를 줬더니 저인천에그 검단에 120평이가 가지고 있는 걸 임대를 줬더니 지금 검단쪽으로 가는 인천 뭐 사무실입니까? 그 하는 업체에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평에 방을 들여놨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방 들여놨다고. 2 8 0 0만 원인가 강제 이행 부담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알고서 어떻게 해서 나왔지 하니까 그 옆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구청에다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부에서 전부 다이 고발해 고발, 이 가지고서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웃 사춘길이 그러면 되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것도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이 55평 아닙니까? 그러면 5세대. 한 집에 11평씩, 아래로 5.5평씩. 잘 사고, 세도 말이죠.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 괜히 이제 그, 단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집인데, 그냥 보조금 나오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뭐 불법 건축물이가 시러우니까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네.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갖다 7억 8,882만 원짜리가 여기서 땅 물건 다다 팔렸어요. 이것만 이제 반값이 되도록 안 팔렸는데 가격 싼 편입니다. 대지권이 뭐한 20평 되는데 대지권이 아, 2 0평은요 위치에 말이죠, 한4 5천만원 잡아도. 한 아, 8구억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서 다섯 집으로 새를 놓는다 하더라도 저녁에서 열한평을 새를 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한집에 이억신 받아주시면 제대로 된집 같으면 은아래에복 북층으로 요새 뭐 땅콩주택으로 그게 보면 되죠. 근데 이렇게 호당하게 뭐 4층, 5층을 갖다 해가지고서 불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들어오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딱눈 앞에 있는 그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일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유치권 인해 창과비만 8,700만 원, 주식회사 수호가 소방설비 6,700만 원, 김성룡의 설계역력비 8,200만 원. 한전 전기 안전관리 주식회사가 전기 안전관리비 체납분을 위해서 뭐 유치권을 한다. 전기 안전관리비, 건물에 이제 주말에 전기 안전관리비일 텐데, 여기다가 유치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설계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인도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신청 이후부터 읽으세요 네, 신청 이후 일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귀현 2019 타경 2 1 38 부동산 이미 경매 개류 중 이를 매수하여 2021년 12월 30일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유치권자 주장하며 어 그러나 어, 법리적 실체적으로 피신청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피 신청인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한 법리, 피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다락 부분을 별개방으로 만드는 불법 건축을 설계한 설계 비용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익비란 건물 그 자체를 유익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며 가치의 상승분이 남아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피 신청인이 설계비를 청구한 것으로는 건축에 대하여 실력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인데 건축을 알만한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설계하였다면 이는 유익비가 아니라 유해한 비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계한 것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결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 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 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 136조 제 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음, 이게 여기 사람은 설계 비용 8천 몇평만 원을 달라 이렇게 소유치권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보면은, 이 건물을 유익하게, 설계보도 유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유장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갖다 만든 게 건물을 유익하게 한 것입니까? 유해하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 못쓰게 망가뜨리고, 결국은 강제 이행 부담금만 물게 만들면서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한테는 매려 이런 불법 건축물을 갖다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신도 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랑 조사하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런 얘기가 또 이제 그 이유가 되겠죠. 지금 이제 이 사건의 팁에 있는 대로 상하층 3 6평광메타 11평이죠. 땅콩주택을 만드는 것이 1 8평광메타 5평짜리 원룸 만드는 것보다는 임대도 하기 쉽고 수익성도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11번 물건입니다. 경남에 4천만 원을 하는 부산 상업 지역에 24세대 원룸 텔이다 부산 지방공원 2021 타경 50750. 부산진구, 전포동, 344-3-1 필지. 이 전포동도 뭐, 전포 1, 2, 3, 4봉 해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는 전포동 중에서도 평지에 서면 가까운 거 전포동입니다. 그래서 땅이 한 90평 대죠땅 90평만 하더라도 평당 4천 잡아도 3 6억이 제가 이제 누리 아카데미 할 때에 어, 우리, 이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그, 한 90평 되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300만원 받고 팔았어요. 지금 4천만원. 딱 지금 현재의 이 하인 건설은 딱이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뭐라고 할까? 복이 없는 거지, 덕이 없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두번 유찰돼서 최소가 19억 6,480만원인데, 여기 오피스텔이 7계 동에 뭐, 뭐, 도 뭐, 많이 들었어요? 22억 8,500에 월세가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불법 건축물이 안 들어갔던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2층, 3층, 4층은 다 가구주택이고, 5층, 6층, 7층은 뭐 근린생활시설 중에 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건축법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될지 안 될지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19억 6,400인데 그 보증금은 뭐 23억인데 22억 8,500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보면 은 부근 상업지역이 현장조사보고 한거 7월달에 평당에 4,500만 원. 그럼 아까 우리가 뭐계산한 36억보다 더더 더 비싼 그런 땅입니다. 두 번째, 효력이 없는 소순위 가등기를 간단하게 없애, 없애기다 하는 얘기인데 의정부지방보고 고양지원 2020 타경 1369 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 7 9의 7번지 단독주택입니다. 대지가 70평 건물이 96평 감정이 9억 1417만 1720원 최저 매각가는 4억 48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매점에 9억 주고 팔렸다가 또 잠금 안되고 나머지 도 7억 4천에 팔렸다가 또 잠금 안되고 그래서 이제 7억 4천에그 샀던 사람은 잔금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6월 2일에 샀는데 이제 10월 이 사람이 11월 28일까지만 잔금을 내도 되는 거니까. 어, 그런런데 결국은 이제 못 내고서 변경시킨 이유가 거기에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회사테통 사장하고 사무 보상한 찾아뵙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밀었어요. 재매각을 갖다 밀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도 대출을 못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대출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이 필요 없는 가등기가 하나 있으니까 뭐 대출이 안된것 같아요. 이 건물 등기부단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1997년 4월 29일 날, 전 소유자 솔소군이가 서울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 집을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5일날 하정미씨가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9개월 있다가 소유권이전을 하정미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돼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하면 되는데 이 본등기나 소유권이전을 했다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가등기로 본등기로 안 하고 소유권이전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지만 은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가등기로 해다가 본등기로 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하다 거치라고 해요 청산 절차 청산 절차 거치면 또뭐 감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안 고치기 위해 가지고서 그냥 아그뭐 걸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매매를 해버리지 그래가지고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걸로 해버리고 그럼 가등기 없어야 되잖아 안없어요 그냥 놔둔 겁니다 그하정미씨 그러니까 자기가 집 주인이 됐는데 자기한테 있는 가등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가등기를 할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해놓은 가등기는 그대로 놔두고 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이가등기가 살아있는 가등기겠습니까 죽은 가등기가 맞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가등기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법이 참 잘못됐어요. 이런 걸 갖다가 놔둬가지고, 사람들은 어지럽게 만든다니까? 순순히 가등기가딱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좀더 거물 집어먹 요새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좀덜 하게 되겠죠. 여기 이제 전문가 멘트에도 보면은 이 가등기는 이제 없어질 가등기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자기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자기가 소유자인데 본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 물건 한개 가지고 두번 등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 말소해달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이철주대표님 소송을 했더니 그 중에서 연락이 왔죠? 와가지고서 가등기 말소해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라 그래가지고서. 좋지 하됐습니까이철주 대표님? 예 취하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똑같은 그런 취하 됐습니다 어, 그렇게 있어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는데 이제 그 거기서는 뭐 소송 지긋지긋하다 내가 가는게 말씀해 줄 테니까 취하에나오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장 조사 보고서 이거는 지금 구독션에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니까 가기는 한8 9 0 나가더라 근데 고려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보죠. 다음, 소장은, 소장,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하이 소장이 지금 여러분도 세 번째입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세 번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번더 하면 다 완전히 외울, 외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건 이제 아시면 됩니다. 어, 창원지방공원 통영지원 2020 4 168 24 어,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06에 164 필지에 토지가 1155평 건물이 398평 감정이 뭐 18억입니다 17억 9600 제작가는 6억 1613만 8천원 여기 이제 펜션인데 뭐 수영장도 있고 건물 5 동으로 1 0년 전에 이제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욕지도는 이제 그 통영 앞에 있는 섬이 욕지도인데 뭐 통영과 가까워요. 거제도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제가 욕지 의 남도라고 표현했어요. 욕지도의 남서쪽에 가장 남서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아주 완전히 툭 터진 바다가 시작되는 그런. 펜션에다가 또 센스있게 풀장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인기가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좀이 서문 말이죠. 가다도 배를 타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면에서는 그런 불리한 점도 있어요. 특히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 수도권 사람이 많이 내려와야 장사가 되죠. 근데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요새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열심히 내려왔는데, 그래서 또배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 영업에 좋아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 물건도 2015년에 한번팔려더렸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가 지금 106에 2628293031인데, 106에 이제 26하고 나머지 필지들하고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게 106이 질번지인데이 도로에 뭐가 있냐면은, 그 도로에 그 지하 관정 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관정 시설을 1억 3천만 원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참, 유치권 시골은 아주 그, 능적인 유치권인데,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 그, 2015년에 팔렸던 그 사건에게 들춰보니까 거기에서 이거 뭐 관정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없는데, 뭐, 이생시설, 수도시설, 뭐, 다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돼 있는 게 지금 이제, 똑같이 돼 있을 까아니 그런 이제 유추 해석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감정서에 보면 관정의 그 가치를 갖다가 관정도 여기 적어놨어요. 이 감정, 감정평가서에 800만 원을 넣어아 800만 원을 보, 보는데 이 유치권 주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1억 3천만 원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8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거 하는데 뭐 그게 얼마냐고 판단을 감정평가서 하게 되있니까 여러분, 감정평가사는 감정한 게 있죠. 전부 다, 그, 감정평가사 협회 컴퓨터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도 못해요. 감정평가사가 좀잘 봐주기 위해가지고, 내가 감정을 갖다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좋은 점이 그 앞에 이제, 그, 보고가있어요포보포구에 포구. 있어가지고, 고기 빼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해가지고, 싱싱한 백거리도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시지가 이하인 토지 지은 지 5년 되는 3 2 3평 공장은 도움을 준다. 창원지방고원 와산지원 2019 타격 391이명경매 사건인데 하만군 군북면 장지리 362번지에 토지가 2 0 3 1 평. 어, 건물이 323평입니다. 한정이 22억 1 5 0 0만원 최저가는 1,131만 7,700원. 여기에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11억 4,700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공장 땅이든 무슨 땅이든 공시지가 이하로 사면은 굉장히 싼 겁니다. 어, 공장이 지은 지 이제 만 5년 됐는데, 공장 값이 이제 6억 4천만 원. 기계 기구는 3천8백만 원이니까 뭐별정을못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조선 파운더리다 저는 그렇게, 조선 파운다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철공장인데, 이 조선소가 지금 여기, 가마 군부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거제도까지. 조선 파운더리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도 땅도 넓잖아 2,000평이면은 그래서 꽤 괜찮은 공장이다. 여기도 뭐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신청채권자가 승소해서 그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 1 1 1 7 8 9 영천시 부가면 도천리 2 2 다시 5번지공장 땅이 591평 건물이 150평입니다. 감정이 4억 5,210만 5천 5천원 5천 감정가 채소가는 2억 2,153만 2천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안 되어 있고 그린생활시설 중에 제조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 키운 지 4년밖에 안 돼요. 여기는 똑같은 공장에 세 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 매물이 나와 있는 게 4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에, 이것도 이제 감정이 4억 5,200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매물로 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통도 그다지나쁘지는 않아요. 길도 좋고, 그 다음에 영천 시내에서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지난번에 이제 2억 8,800만 원을 낙찰받아가지고, 어 잔금은 안됐어요 차수는 2억 3천이고 왜 잔금 안 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출 못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200만 원 세는 받아질 겁니다. 그러면 한 4억 받고 팔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재밌게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